진달래 굴락지 데크 전망대에서 이렇게 정상으로 한번쭉한 한번 보겠습니다. 원래 저도 비팩 하나 갖고 데 밑에 하나 깔고 멋지네요. 뭐저 저쪽에 정상이 보.